아, 지금 5시 30분입니다. 5시 30분부터 뭘 하냐? 출근 준비를 하죠 아니 근데 왜 5시 반 부터?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이제 수서 SRT역에 사람이 많은지 안 많은지 아니 궁금해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던 겁니다 그 누구도 1월 1일 사람이 많은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참 그래요 알려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돈에 가장 가까워지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아무런 정보가 없고 아무런 데이터가 없고 아무런 분석이 없는 사람들은 거리가 멀어요 최대한 가까워져야겠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뛰어야 됩니다 박살나더라도 부셔지더라도 몸으로 뛰어서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 남들 하는 만큼 합니다 다시 3 번에 서야 합니다. 제가 무조건 쓰는 자리죠. 호선이 거지 같은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상일동행, 마천에꼭 내가 지하철 타려고 하면 상일동이 먼저 옵니다. 난 마천해 타야 되는데 급하게 내려오다가 상일동 타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잘못 가는 거야. 스니까 속에서 고어비나 스르트역에 도착했죠? 가 볼게요. 아, 지하철에서 잠깐 졸았어. 아, 후회돼요. 괜히 나왔나? 괜한짓 한 건가? 왜일찍일어 났지? 스르트역. 스르트. 아 부지런하네 아침 8시 오픈이신데 벌써부터 나와가지고 부지런하셔 삼송빵집은 닫았죠? 역시 커피전문점은 부지런해요 나는 오늘 1월 1일이라 축구장창 사람 많을 줄 알았는데 스르트역 안에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괜한 짓한것 같아 후회가 막 몰려와요 역사 안에도 사람이 안 보이네요 <목소리>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게 운영을 이렇게 했었으면 건물 벌써 샀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재미없다 보스 키고 저는 온불 아! 키고요. 역사 안에는 정확하게 여섯 명 있습니다. <웃음> 아딱 보니까 지금 어제가 12월 31일이었잖아요. 이제 부산에 해돋이를 보러 갔지 보니까 주로 커플들이 많이 오네요. 커플들이 이렇게 서 이렇게 나가. 둘이 아주 그냥 붙어가지고 끈적끈적한 애들끼리 이렇게 나가요. 부산을 갔다가 하루를 보내고 이제 첫 차를 타고 온 거지. 애들이 다야 지금. 또 많은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미녀 알바생들의 근무시간과 출근시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저 일할 때 놀러오세요. 사심 가득해가지고 그냥. 응? 1월 1일 역사 안에 사람이 없다 아주 훌륭한 제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없어요 사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플레인 까이탄자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만들어도 멋있게 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온도는 180도 이상이어야 됩니다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죠 살짝살짝 살짝. 그리고 뒤집어요 그리고 이것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초코 까이 딴자이 만드는 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을 부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흔들어줍니다. 초코를 사정없이 뿌려줍니다. 사정없이. 뚜껑을 닫고요. 좌우로, 좌우로 살짝 흔들어준 후, 180도 휙 돌려줘요. 플레이니 완성됐죠? 얼마나 이쁩니까? 색깔도 좋고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이제 슬슬 초코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코 까이딴 자이를 이제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이까이딴자이의 포인트는 굽는 게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말리느냐, 어떻게 모양을 잡고 잘 말리느냐에 따라서 식감과 촉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드실 때 맛있게 드시는 이유는 우리 같은 기술자들이 잘 뒤집어 엎어줘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고요. 모양이 이쁘게 잡히는 거예요. 꽂아줘요. 꽂아줘요. 근데 빠른데 하나도 안밀리고 앞에 크리스피 도너츠가 보이네요 크리스피 도너츠 하면 우리 또 아름다웠던 예액 추억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 시간에 오픈할 때줄서 있었으면 오리지널 도너츠 하나 공짜로 줬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10년 전인가요 11년 전인가요 쉬는 시간인가 했더니 화장실 좀 가려고 했다가 또 손님이 와버렸네요 야얘 진수성찬 아니냐 이거 안 먹자 많이 드세요 너 뭐하냐? 일 안하냐? 설거지 안하냐? 아무래도 우리 스케줄표 너무 웃기다 진짜. <웃음> 와, 이게 그냥. 너무 없잖아, 없어 없 보여요 아니얘 전국에서 제일 큰 스케줄표 아니야 우리 애국도 있는데 그걸 안쓰네아 진짜 열성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스케줄표 짜는데 다 자기가 일하겠다고 <웃음> 와 서로 미루지 않고 내가 너 대신 나오겠다 내가 더 일하겠다 야 이런 열성적인 모습을 도대체 어느 매장에서 볼수 있는지 근데 이 친구가 웃긴 게 어. 조용히 하세요 너니들은 열심히 적고 안 나오잖아 <웃음> 밤새 술 쳐먹고 <웃음> 그날 가봐야 안다 글씨 잘 쓴다 글씨 잘 쓴다고? 너에게 홍콩 다방이란? 너에게 수서역이란? 너에게 밀크티란? 잘쉬어 너한테 홍콩 다방이란? 다시 갈게야동린차란 진짜 맛있어 요 강추 알바란? 경쟁이죠 와플이란? 너무 맛있어 어. <웃음> 수소역에 왜 왔어? 와플 먹으러 나 약간 기분렸어 어... 나는 니네가 싫어 <웃음>